좋아해요. 네, 나비, 나비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은 나비공원에 왔습니다. 나비,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비공원에 왔습니다. 어, 여기서 나비를 볼수 있을까요? 한번 보러 갈까요? 그... 생각보다 커요. 저는 어? 희귀생물관. 희귀생물관. 오늘 다가보시죠. 네. 네, 다가봐야죠. 실내 전시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실내 전시관부터 들렀다가고 해서. 오, 오 그래요, 그래요. 가시죠. 나비가 에스토니아로 보내. 아 리블리카스. 한국에 그 산에 엄청 큰 나비가 있더라고요. 이만큼요. 이 안에 들어가면 어요 네. 가시죠. 다 진짜 곤충이에요? 나비도? 이것도 한국에 있어요? 전 처음 보는데? 사슴벌레죠. <웃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좀 기겁할 것 같아요. <웃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요. 예뻐요. 보기 좋은데. <웃음> 아. 이거 다 한국에 있다고요? 제가 본것 중에는 저 이거 봤어요. 산에 등산 갔을 때? 뭘 봤다고요? 요거요. 나 어, 날개 제비나비? 어, 본것 어, 같아요 아닌가? 아 이거 인도네시아인데? 뭐죠? <웃음> 근데 한국에도 비슷하게 생긴 나비가 있어요 아, 이거는 나비엘 네. 우리가 보는 게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너무 검만 훑췄는 것 같아서 네 진짜 전문가분한테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네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다 입구로 가서 <웃음> <웃음> 다시 보시죠 네 간단히 자기소개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인천나비곤에서 나비를 사육하면서 어... 교육본을 진행하는 네. 고 민수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고박사님이라고 하시죠데 어, 고박사님? 아 고박사인데요. <웃음> 박사는 아니고요. 그냥 따로 오시면 제가 제, 설명해 해주시겠어요? 드리겠습니다. 릴 네. 그 제비나비랑 비슷한 나비를 본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 있는 제비나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음... 보시면 나무늬처럼 보이는 나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나비는 음... 나무늬처럼 보여고 자기 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수단입니다. 네, 여기 구엉이 나기도 마찬가지래요. 네. 아, 그 구엉이. 거기 있는 전시물은 곤충을 잡는 네. 방법을 소개하는 전시물입니다. 네. 산에 가서 불을 켜면 여기 하얀 스크린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생물들이 날라오거든요. 뭐, 나방이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네. 이 모습대로 잡아다가 갖고 와서 아 우리가 사육하거나 아니면 토벌을 만들어서 음... 연구합니다. 곤충을 잘 연구하게 되면 나쁜 범위를 잡을 수 있고 사람도 음... 먹을 수 있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생체 모방 기술이었고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도 더 좋은 렌즈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 아... 이용하기도 합니다. 카메라 렌즈요? 네. 음... 그 최근에는 그 우리나라 과학자가 곤충의 눈을 이용해서 작은 초소형 카메라 렌즈도 개발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또 곤충을 음... 이용해서 사람 몸 속에 그 어떤 병이 있는지 화가난 기계 아니죠 내시경. 아 네. 그런 도구도 우리나라 각자가 그 나방 중에 애벌레가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움직이는 모습 보고서 자벌레 내시경을 만들게도 했습니다. 아, 나비공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애들이 보는 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관찰할수있는 네. 능력을 키워주기엔 음. 그런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말해 여기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어? 저희도 한번 체험해도 되나요? 오 그래도 되나요? 아, 올라가실까요? <웃음> 네. 거. 네. 여기서 만들 겁니다. 아 네. 나를 네. 아, 직접 건초 맞출 수 있어요. 해볼래요? 처음에는 여자분도 못 만지시는데요. 나중에 음... 잘 만드시더라고요. 아 <웃음> 어, 엄청 살이... 커요. 네. 할수 있어요? 아, 살이... 엄청 <웃음> 뭐, <웃음> 커요. 아 진짜요? 네. 살짝만 만져도요? 돼 만지시면 되게, 아직 아시요 오...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네. 네. 그리고 여기 하는 것이 시커먼 것이 얘들 은가. 근데 이게 은가. 표기요? 표기 아, 흑이 아니고요 은간. 음. 찬나무를 갈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발효시킨 다음에 음. 그러면 이 애벌레 먹이로 이용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당수풍뎅이 애벌레를 직접 <웃음> 만지고 관찰하고 <웃음> 직접 담아가서 고튀를해면여기 아, 네. 보시면 이렇게 본대기방. 그 먹는 그 본대기야? 그 본대기 한 번에요. 키우다 보면 중. 죽는... <웃음> 장수공댕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표본으로 어. 만들어서 관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업 말고도 나무를 이용해서 땅걸레, 그 다음에 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있어니다 네. 저 어, 나비를 선택할게요. 나비공원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비를 여기 있는데 일단 갖고 계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네. 그니까 요것이 약병에 있는 것이 복공연풀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실 건데 저도 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만져도 돼요? 만져도 되는 게더 부드러워요. 아, 진짜요? 네. 어... 되게 어떻게 네. 느낌이요? 이런 것도 애들한테 <웃음> 만지게 해갖고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 애들한테 표현도 시키거든요. 음...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금 발톱 같은 거못 만지게 하는 이유는 날카로워요. 네, 진짜요. 뛰면 여기가 되게 아파요. 아... 이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보시면 어 팔이 찢겨져요. 어... 아, 진짜요? 안 떨어져요. 뛰려면 옷 망가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방향에서 다 찢어지면 음... 턱 올라와요, 올라와요. 어... 어깨를 뛰게 되면 상처나기 때문에 이것도 네. 이렇게 안 아프게 떼일 네. 수도 있어요. 얘다 다른 물질에 갖다 놓으면 네. 얘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떼 수가 있어요. 그럼 만들게요 네. 네. 한 방울 정도. 정도. 한 네. 방울 정도요? 네. 한 방울 정도 묻힌 상태요. 예한 음, 방울만 네. 묻혀서 전체를 문질러 주세요. 선물로 네. 드릴게요. 아 하나. 선물이요? 이거랑. 이것도고 네. 어, <웃음>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다선물이요 네. 음. 그냥 걸어서 그러니까 장식품으로 벽에 걸어도 괜찮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그서 감사합니다. 네. 말이에요. 여기 그 나비공원이 실내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실외 봤잖네요 네. 거기 어. 이제 한번 보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보러 저... 갈만한 곳 저... 추천해 주시면 돼요. 아, 추천하는 곳은 저희 이름이 인천 나비공원이니까, 네. 그건 나비, 그 나비를 볼수 있는 모양인데그 음. 나비 생태학 하면 그 나비를 볼수있는데 수 나와서 보실까요? 네네. g 그금막번데에 나온 거예요. 뭐 나와요. 번데가 나오는데 전이라고 해요. 음. 네. 당근에서 먹고 먹이 좀안 돼요. 음. 나 그러는데 좀 건물 <웃음> 이 검... <웃음> <오. 웃음> <웃음>